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지하로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아파트는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특히 수성구 쪽에 상가나 통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계시는 것 같고 마찬가지 대구 전역, 특히 수성구도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가격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같은 경우는 원가로 판매하는 상가주택도 일부 보이고 있고요. 불가수성구의 대도로변, 소위 말해서 달고벌대로라고 하는 대도로변을 물고 있는 상가주택 가격들은 예전에 4천에서 5천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당 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런 가격들은 사실 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게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수성구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통상가, 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가격이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2층 주택은 21억입니다. 오시는바와 같이 대지평수가 59.2평, 연면적이 49평, 2종 가로주택정비조합 승인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어플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조금 깔끔하게 나오는 어플인데 1층, 2층... 지금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보증금이 1억 8천, 그리고 2천은 8천만원, 총매매금액은 21억, 대지평수는 59평, 연면적은 49평.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매물들이 다 나와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있는 매물 그리고 수성구, 범호동, 만촌동의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판단은 알아서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는 차가 한대 세워져 있고 차가 한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6m 도로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상당히 오래돼 보이네요. 마찬가지 법모등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주택인데요. 지금 평당 4천만원으로 확인이 되고 대지평수 73.3편. 그리고 번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브 지도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보시려면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1층이 보증금 천에 월200 그리고 2층이 보증금 천에 월300 몽땅 금액은 42억입니다. 대지평수는 73,300, 금평은 35,900.9평 뭐 지도상 보게 되면 차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4m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택은 보시다시피 오래된 주택입니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은 일단 대도로변에 바로 두 번째 블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플 마찬가지 대부분 유료 어플이지만 은 100%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축 상가주택인데요. 매매금액은 21억 2천만원, 대지평수가 63평, 연면적 검평이 115.9평입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1층에서 3층까지 보증금이 1층에 1,000에 90이고 1,000에 80 그리고 2층이 4억에 15만원 전세로 놓을 것 같고 3층은 마찬가지 5천에 190만원 총 수익률 자체는 거의 나오는 수익률은 아닙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375만원, 월리자가 300만원, 순수익이 75만원. 네이버 사진을 보게 되면 신축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현재 예전 사진이지 싶은데 임대가 이렇게 붙어있고요. 실제 차가 한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옆에는 사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은 것 같은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사실 4m라고 확인이 됩니다. 현재 건축물 신축 건물 중에서는 대부분 4m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은 사례들이 많은데 예전 재개발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을 때 워낙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들 저렴하게 좀 구입하기 위해서 4m 도로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현재는 4 m 다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6 m 4 m 그리고 수승구에서 거래가 된 사례들도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촌동의 3층 상가주택인데요. 대지면적이 92평의 연면적 129평이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어, 1층에서 3층까지 1층 같은 경우는 3천에 150, 2층 같은 경우는 2천에 120, 2층 마찬가지 500에 40, 3층에 500에 40, 상가다 원룸이다 다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임대료는 350만원, 그리고 보증금이 6억인데 매매가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가 자체도 적어놓지 않았네요. 무슨 의중인지 오류인지 실제 매매가를 무조건 전화를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주소를 확인을 해보고 네이버 지도를 보게 되면 은 거의 뭐 신축 건물 위주로 해서 3층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차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4m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의 도로 상황은 현재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준신축의 상가주택 인데요. 대지평수가 53평에 연면적이 90평 인데 상세내역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층에 원룸, 뭐 원룸, 미투 그리고 월임대은 171만원 그리고 수익률은 많이 없는 편이고 매매금액은 12억 5천 입니다. 대지가 53평, 건평이 89평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차한대가 세워놓고 겨우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약 5m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약 4,5m 정도 그렇게 보여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년도에 건축을 한 상가주택인데요. 대지 평수가 64평. 실제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지가 63평, 금평이 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1층에서 4층까지 뭐 보증금 2,110, 뭐 2,150. 총 월세 임대료는 560만 원매매 금액은 23억, 보증금 8천만 원. 이게 아무리 유료 사이트라고 해도 보면 좀 기재 사항이좀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수익률로 따지면 3%고 뭐 연수익. 6,720만원, 월수익 560만원, 그리고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 거의 뭐 신축이죠. 2022년이면 신축으로 해서 대도로변에 기본적으로 상가주택을 새로 신축했는 건물 같습니다.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고 실제 유료사이트를 볼수 있는 어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그 금액대가 뭐 비싼 유료사이트도 있고 저렴하게 나와 있는 유료 사이트도 있는데 일반 부동산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를 하는 부동산 정도가 돼야 그런 유료 사이트도 돈을 지급하면서 보죠. 하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워낙 부동산들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많이 문을 닫는 부동산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나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마찬가지 본무동에 4층 상가주택인데 건축은 2017년도 건축이 되었고 대지가 80평에 연면적 136평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은 4층의 건물인데 주인세대 1층은 2층이 상가로 되어있네요. 3층 3리룸 그리고 여기도 또 보증금 월세가 다 빠져먹었어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적혀져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총 매매 금액은 26억 보증금이 1억 2천 투자금은 24억 8천, 총대지평수는 80평에 연면적은 136평. 사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뭐 가격이 크게 내렸다 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신축들은 원가에 파는 건물들이 일부 나타나고 금액을 내리는 건물들도 보이는데 뭐 수승구 만촌동이라서 가는지 범호동이라서 가는지 몰라도 사실 눈에 확 닿게끔 뭐좀 내렸다 이런 느낌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지도상을 보게 되면은 뭐 예전 건물 사실 도로 부분은 아차한 어, 대가 지나갈 수 있는 3 m 도로 정도 그리고 평평한 길이 아니라 약간 고가 위에 어떤 길을 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면은 대도로변을 접하고 있고 바로 옆에 고바위에 4메다 도로를 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4메다 도로만 접하고 매매금액이 26억이면 사실 뭐 미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22년에 건축이 되었는 신축 상가주택인데요.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은 실제 여기도 뭐 상세 내역이 아, 5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매매금에 29억 5 0만원에 대지평수 47평, 연면적 116평 그리고 상세 내용은 정확하게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차한 대가 주차되어 있고 한 대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6m 도로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화이트 계열로 통유리 창을 집어넣어서 건축을 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 뭐 보시다시피 상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임대는 다 놓여져 있는 것 같고요. 예전 뭐 네이버 지도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수성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3층 상가주택인데 일단 뭐 91년도에 건축이 되었으니까 예전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지평수가 43.8평, 44평이고, 건평이 76평,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은 실제 1층에서 3층까지 1층 이상과 2개로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 또 월세 내역이 없어요. 2층 마찬가지 8000에 50, 그리고 3층은 전세 1억 3천, 임대료가 50만원, 월리자 뭐 없고, 50만원, 600만원. 이게 좀 제대로 유료 사이트도 참 제대로 해놓으면 참 보기가 쉬울 건데 이렇게 누락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돼지가 43평이, 금평이 76평, 매매금액은 11억, 경단가까지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참 보기가 좋을 건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층 상가주택인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대지평수가 47.8평, 연면적 건평이 116.9평, 그리고 건축은 22년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뭐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도 29억 5천에 기본적으로 내역 자체는 없습니다. 옆에 이를 보게 되면 뭐 14억 2천에 학원, 뭐 필라텐스 4천, 5천 이래 됐는데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지금 금액을 확인해 보면 뭐 실제 피부로 와 닿게끔 많이 내렸다. 뭐 이런 느낌은 저도 별로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수성구 뿐만 아니라 뭐 난구든 달서구든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지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왔다. 뭐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축 위주에서 뭐 다양하게 돈이 급해서 몇 채를 지었다가 그 중에 한채 원가로 파는 건물들 외에 아니면 일부 금액을 조금 낮췄는 것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는 아이 금액이 저렴하다 이렇게까지 많이 느낄 만큼의 금액 하락 부분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 지금이 무조건 귀에는 맞죠 단지 이제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일 것이고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그 중에서 마찬가지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것은 원가로 판매하는 그런 상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가장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가라고 하면 대지평수, 그리고 건물 건축비용, 그리고 뭐 일부 경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수성구 만촌동 범호동 기본적으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물들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 가격이 많이 내렸구나. 이렇게까지는 느낌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